단체 인사 네, 네. 네. 네. 하나 둘셋 so 네. 네. <웃음> 롯데 면세점 패밀리 페스티벌에 오신 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웰컴 웰 저녁입니다 여러분 아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저희가 어떻게 보면 또 정년 정면, 정년에 또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또 이번 연구에서도 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정말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어, 내려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재영분들 오늘 모자를 요 오늘 두 번째잖아요 네. 기분이 너무 좋고요 아, 고생해서 함께 했으면 좋네요 겠또 자녀분들도 뭐, 아, 일단 금요일이잖아요 아, 아주 네! 아주 뜨거워요! 매일 밤면 또. 저희가 다음에 보여드릴 곡이 네. 여러분과 뭔가 함께 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네, 그렇죠. 노래들이에요 그렇죠. 많이 많이 호응해 주실거죠? 네, 땡큐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받아서 다음 곡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